전더 중요한 게 그걸 나누기 이전에 개개인의 이제 각 투자자들이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예요. 할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어느 A라는 사람은 나는 여기 투자라는 거는 투자에는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이 투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있어야 지 돼. 돈 투자라는 거. 그렇죠? 시간이 하나의 요소니까. 투자의 하나의 구성요소니까. <웃음>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차트 볼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하루에 한 시간도 채안 된단 말이야. 아침 8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일하는 내내 볼수 없고 퇴근해서 6시 퇴근해 가지고선 잠깐 잠깐 지하철에서 잠깐 보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1시간 2시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마 현업에서 있는 전문 투자자 아닌 분들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A같은 사람이 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론 일을 하지만 짬짬이 자기가 시간을 낼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루 온종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전호, 전업으로 전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넌센스지. 그렇죠? 어.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인 사람이 스캘핑을 한다? 스캘핑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대응이죠. 대응. 완벽한 대응. 하지 못하면은, 안 하는 니만 못해요. 그니까, 러 투자의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투자에 대한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스켈핑, 데이트레이딩, 이라고 말하는 단타 투자가 있을 거고, 중기 투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길게 보고 하는, 몇 달씩 보고 하는, 음, 장기 투자도 있을 거고. 근데,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투자에 대한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왜냐면 하 횟수가 늘어날 거니까 거래 횟수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 거래 횟수라는 게 있,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유료방에 갔더니 응? 하루짜리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아니면 은대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초단타 그런 픽 마진방에 갔더니 5분봉, 15분봉 가지고선 픽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A야. 그럼 여기 돈 주고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요. 왜 들어가? 그렇게.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얻을 게. 내가 대형도 못하고 내가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어떻게 되고 그 스타일은 내 생활패턴이랑 잘 맞춰서 어떤 투자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하는 게1번이다렇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스윙 로우에서 이 한파동의 스윙 하이 HG 그죠? 이 파동을 먹는 나는 스윙 투자야 스윙 투자를 하겠다. 그럼 비트코인의 이 사이클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이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약한한달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거래를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매매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저도 시간도 없으면서 무슨 불안만 하면 뭐 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비트코인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런 데서 사서 어, 사이클이 나왔네. 여기서 사서 사이클 계산해가지고 2주 사가지고 2주 2주 동안 투자하는 거지 2주 동안 그리고 2주 뒤에 고점쯤 팔고 이거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과거 차트에서 과거 경향성을 보면은 충분히 알수 있잖아요 차트를 일목끄고좀 줄여줘봐요 지금 내가 4시간 차트 가지고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을 보고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요만큼 먹는 거에 대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기간이 얼마고 이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과거 차트에서 살펴보면 그냥 나와 사이클이란 거,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타일을 찾고 강의할 때 그래서 종종 물어봐요. 처음에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말들만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이 정작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장기 장기적 관점에서 아니면은 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논하기 전에 애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4시간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지만 얘를 만약에 주봉으로 놓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주봉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장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씨 은봉하나 나왔네지 어떻게 보면요 즉 이런데서 만약에 내가 장기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면 어? 은봉하나 나왔네야 이번주는 이번 주는 약세였구나 이건 거죠 장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도 크고 보상 비율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단타로 단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신에 리스크도 작게 근데 리스크는 작은데 존나 많이 먹으려고 그런다 욕심쟁이지 그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나는 돈을 요만큼 잃을 건데 이만큼 먹을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보상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 주봉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매매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장투 보는 사람들. 자기가 매매에 대한 시점이 안 나왔어요. 전혀 추세 전환도 안 일어났고 주봉 가지고 하는 사람들, 기관들, 기관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사람들, 뭐, 장토한다고 하면, 뭐, 과거부터 한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살까? 안 사요, 그 사람들. 매집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적극 투자는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할 이유가 없죠. 오른다는 신호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일본으로 갔을때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이클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이, 이, 말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거, 그리고, 그, 장기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어, 파동의 사이클을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차트를 어떤 차트로 보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1분, 1분 가지고 하는 스켈퍼야. 스켈퍼가 1시간 차트를 보잖아요. 엄청나게 긴, 긴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기 관점에서. 상대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상대적이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 이거를 딱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상대적이니까. 그렇겠죠? 나는 이 정도면은 다 이해를 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25번째 반응이 여기 계신데, 어느 정도 말이 좀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 말에? 네그 25번째 밤님은 하루에 A형태 A A, A 형태 스타일을 가지고 서 있는 패턴을 가지는 투자자 잖아요 네 그러면 이 투자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스, 본인의 하루 스케줄에 매매를 할수 있는 매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일정을 한번 넣어 보세요 넣어 보시고 그러려면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종목들도 미리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알람 같은 거 있잖아요. 알람 같은 거잘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뭐 계속 시간만 보내고, 또 주변에서 자기랑 성향이 다른, 맨날 뭐, 우리 지금 이 방에도 계신데, 민수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단타로 막 수익 나고 막 이런거 막 배만 아프지 나는 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려면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중기, 전기, 장기 이런 추세 구분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상황인거잖아요 자기, 상황. 음.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어떤 전략이 나한테 맞는건지를 택해야 되는거지 단기 스윙 투자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 해서 스윙 나는 스윙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5분봉, 15분봉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음. 나 이거 비트코인 지금 팔지도 않아. 어차피 다 놓고 누가 물어보면 장투에요비트코인한 3년 뒤에는 한 2억 가 그러고 앉아 놓고선 그러느로 앉아 놓고선 30분봉, 1시간봉 보고 앉아 있는 거지. 그거 에너지 낭비야.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 지금 그래서 30분봉, 1 시간봉 보고선 지지선, 저항선 열심히 체크하고 지지선 이탈한다고 해서 대응을 또 떄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면 마지노선이 만약에 내가 장투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전혀 대응 안 하고 존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어 5천, 6천 달러가 깨지고 깨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계획은 세무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코인판 게시판을 보거나, 음. 채팅방에서 비트 왜 떨어지나요? 유유. 왜 떨어지나요? 내가 떨어지... 네, <웃음> 어떻게 아냐? <웃음> <하냐>? 뉴스, <웃음> 뉴스, 뉴스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팩터 체크를 잘하고, 어...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을 만한 뉴스인지를 본인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휘두면 안 되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전문가가 아니라 둘다 존문가야. 어차피 둘다 똑같아. 근데 다른 사람 얘기 듣고서 뭐.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말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글쓴 사람이 음. 누군 줄 알고. 어떤 거에 흔들려야 되냐면 내가 저는 이거예요. 가격에 흔들려야지. 그리고 그 가격에 흔들리고서 가격에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샀는데 내가 정해놓은 나는 장투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심지어 안 팔았어. 왜냐면은 고점 무조건 넘을 거고, 1년, 내년, 2020년에서는 고점 넘고선 1억 가까이 갈걸 알고 있어.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마지노선 정한 게, 예를 들어서 5,400이다. 그럼 얘가 내 여기서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려가지. 아 기분, 기분 좋 같아. 아 짜증나. 어, 지키네. 그러면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된 거. 가격이 얼마? 5,400이 되면? 아닌가 보다 정리해야지 라고 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장투에서는 손절라인이 있고 단타에서는 손절라인이 있고 장투에서 손절라인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 손절라인이 있어요 손절매는 기본입니다 무조건 장투든 단타든 손절매가 기본이에요 손절매가 단, 단 기간이 길 뿐이고 가격에 대한 갭이 커지는 것 뿐이지 그렇죠 단지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가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렇죠 내가 여기에 맞출 수 있으면 여기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맞춰 가지고 트레이딩 할수있으면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 일반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만 이 정도를 대응하이 정도라고 해봤자 한 달이 한 한달기름 2주 2주에서 한달한달 한 달. 한달 동안의 움직임을 먹는다. 이 정도 다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캔들 하나하나 일봉에 하나, 일봉 하나 그거 못할 것 같으면 괜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될것 같으면. 그렇게 안될것 같으면. 진짜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공부든 공부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돈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간 없더라도. 그런 이런 투자도 안 하면서 돈 벌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못 벌어.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자하는데도 차트도 열심히 계속 보고 진짜로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은 잠을 줄여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안 하면 은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저 공부를 하는 것도 있어서 어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 내거가 돼야 되는 거 같아 내 거. 맞아 내 거. 그냥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어떤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식도 많이 했고 뭐, 뭐 어디에서 영상도 많이 봤어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인지를 하고 두 있는 거야 <웃음> 내가 이걸 실제로 트레이딩에 써먹고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 그럼요. <목소리> 이건, 알고 있는 거랑 음, 다르지. 내용만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것도 큰데 이거를 실제로 가져와서 끌어다 쓰는 거는 알고 모르고를 이 개념의 피, 이 차이보다 훨씬 더큰 간극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맞아. 내가 아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끌어오고자 노력하는 게 결국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음.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경험, 경험, 그리고. 그렇죠. 경험. 시간이 있어요. 꾸준히 많이 해보고, 여기서 또 깨져보고, 어. 어떻게 해서 피드백을 다시 해서 내가 다시 이거를 좀더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또 찾고,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단순히, 단순히 이거를 공부를 내가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몇개 돼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만 예를 들면은 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한다. 그럼 이 안에 트레이링을 끝낸다. 끝낸다. 라는 걸로 생각하고선 아마 아주 초단타만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2시까지 원하는 목표가 안돼그 그러니까 시간은 가격에 대한 손절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손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시까지 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갔어요. 그럼 잘라내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왜냐면 난 초단타로 하려고 했는데 초단타가 아닌 게 됐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수익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선 있으면 잠도 못 자, 또. 잠 자면서도 불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열어볼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서 올라있으면 다행인데, 내려가있으면 땅을 치지. 정안 되면은, 크립토 매니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 툴을 이용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툴 저희가 크립토 매니저 개발한 것도 이유가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제, 얼마 전에 지금 여기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강생 분 중에 그분은 공무원이신데, 아, 이말 하면 안 되나? <웃음>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본인 일을 하시면서 방금처럼. 근데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영역들. 그냥, 그냥 털어내버리기 아쉬운 부분은 크립토 매니저 활용하시고. 수익도 엄청 잘 나요, 수익도. 근데 그분은 나중에도 잘 하실 거야. 왜냐면 계속 하니까, 매매를. 매매를 계속 한다. 그러면 그, 그게 그 노하우가 어디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공,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것뿐만 도 아니라, 저한테도 강의 듣고, HETC인가요? 팩트? 네, 네. 이분한테 300만원, 400만원짜리 수강도 하고 모든 수강들, 어지간한 온라인 수강들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돈에 대한 투자도 해요 그래 가지고서는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잘하셔 지금은 되게 잘하시고 가끔 카카오톡도 연락 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저는 이 투자라는 걸 지금 당장 맘만 보지 마시고 맘만 볼게 아니라 이건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실 분들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은퇴하고선, 아니, 저는, 은퇴하고선, 이거는 할수 있어요. 그, 시, 그, 긴 시간 이후에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 몸만 있으면 시간이 있고, 돈만 있어. 돈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처음에 할 때. 그쵸?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아파트 경기 쓰지 마시고요. 이거 하면 된다고요. <웃음> 그찮잖아 그러려면 그때 돼서 공부를 다시 한다? 아이 바보같이 뭐하러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하시면 되지. 경험도 쌓고. 그래서 모두 다 나중에 이런, 이런 거할때 차트 보는 거 까막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차트를 보는 거가 차트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까막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들을 바탕으로 누가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기본인 것 같아. 엘리어트 파동 얘기하면, 엘리어트 파동이 뭐야? 먹는 거야? 뭐야? 일목균형에서 뭐 기준선이 어쩌고 기준선이 뭐야? 어떤 게 기준선이야? 그러지 말라고. 한 2년, 3년. 여기 코인판에 앉아, 코인판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움을 받든, 책을 사서 보시든, 노력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봅니다. 돈도. 공짜로 돈못 벌어요. 괜히 말도 안 되는 리딩방 이런데 쫓아다니 말고. 그런데 다녀가지고 뭐해. 결국 자극 있 되지 않, 않잖아요. 그건. 그쵸. 아마 뜨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 알아야 되어야 <웃음> 될 거는, 어, 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는 순간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렇죠그 길게 가져가는 만큼 리스크의 범위는 훨씬 더 커지고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커지고 길어지고 대신에 수익률은 그만큼 또 가져가는 거니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고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니뭐 뭐 교과서적으로는 스윙이라고 하면은 어, 2주, 뭐 2주 정도 하고 이제 음. 그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 주봉 가지고 쭉 그냥 추세 전환 때까지 쭉 들고 있는 거를 이제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포지션 트레이딩이나 뭐 스윙을 할 만한 전략 자체를 낼수 있는 종목은 없고 코인 자체에서 요뭐 찾아보면, 찾아보면 있겠지 찾아보면 있겠죠 네. 지금 오히려 수박 님 처럼 지금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장이 전환될 때 써먹는 게 맞는 거죠? 수박 님 처럼 지금 수밤 님은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아주 지금 이 차트에서, 차트에서도 음,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미리 준비했던 25번 주의 박님 같은 경우 뭐, 아니면 혹은 장투로 전환을 해가지고 선 장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진짜로. 음.